어, 뭐라 보기 어, 죽어 죽어 얼음 붙어라 얼음 붙어라 <웃음> 죽어 나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어, 너도 벌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얼음 마녀 아이라 나인테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인테일로 어떤 스킬을 사용할 것이냐 눈사태와 눈보라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겁니다 진입물건은 도움베리어 구애안경 박식안경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들고 갈 거예요 배틀 아이템은 상처약 플러스 파워 탈출 버튼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탈출 버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알로라 나인테일이 데미지가 많이 상승이 되었어요 평타? 띠띠베 나인테일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 유지를 하면서 뒤쪽에서 마법사? 누커형 딜러로 쓴다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느낌을 받아서 한번 써볼까 합니다 솔직하게 요즘에 그 강력한 딜러형 포켓몬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아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나인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눈사랑에 찍고 우리 푸클리님과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파이리가 먹었구나! 자 그러면 도망치도록 할게요 이거 아마 괜히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저 피카츄가 홀딩 기술이 있어갖고 가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죽어 죽어! 나이스! 잠깐 잠깐만 이거! 얍! 이거. 나이스! 스크린이 뺨폭 쳐갖고 먹어버렸네? 나이스 나이스! 죽어! 자, 하나, 둘, 셋! 자, 골! 넣었습니다 자, 채웠을 때, 채웠을 때 빠져. 자, 벽 설치해주고요. 자, 자, 아니아니아니 내가 푸클린 아니야. 지금 빠져야 돼. 아, 저거 뺏기겠는데? 아니, 일단은 괜찮을걸? 어, 괜찮을걸? 자, 이거는 좋아, 좋아. 응, 좋고요. 자, 먹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아이템이 세요. 진짜 세져갖고 괜찮아, 괜찮아. 이거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아니, 왜 이렇게, 물, 왜 이렇게 물리에서 들어가지? 아니, 물에서 들어오면 내가 죽는다니까, 예 내가 죽어 무리에서 들어가면 <웃음> 아 어떡하니 왜 그래 팀이 다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 아래쪽은 지켜야 되거든요. 이거 2차 터지는 거 그냥 방관하면 안 되니까 이쪽 좀 지켜주도록 할게요. 마인맨이 지켜주네. 어 그러면 저도 이쪽으로 올라가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회어리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보라 반드시 벽쪽으로 밀쳐서 써주는 게 좋아요. 이 눈사태하고 이 눈보라 콤보 잘 쓰셔야 됩니다. 진짜 잘 쓰셔야 돼요. 자이쪽에 조금 무력이었다가 죽어버렸네요. 자 리자몽, 파이리하고, 이거, 이거, 이거. 절망적이야 아 너무 절망적이야 이거 어떻게 하니 자 이렇게 벽 쪽으로 <웃음> 아데미지 되게 좋다 아, 확실하게 좋다는게 느껴져요 아, 진짜 좋아요 평타보다 아 좋네 자 가고 이쪽에 이쪽에 나이스 어. 아, 저 꼴, 꼴 좋게 구워지네 <웃음> 아, 자 좋아 다 죽여버려 하지만 우리 루카리오가 더 세지 자 이거 아래쪽은 지금 어, 봐주고 있으니까 위쪽에 올라가서 제라오라 이게 이 자식아. 어, 죽어. 오, 강력하지? <웃음> 아, 됐어. 아, 진짜 나 생각보다 세. 이게 띠띠벨 평탄 아이템이었으면 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어, 13멜벨이 안 됐어요. 자, 일단은. 야, 써도 지금먹는다고 얘들아, 이거 먹겠다고? 물이지 않을까? 물이야! 아, 아니야! 아, 아니, 이거 아니라니까! 아, 왜 그래! 아니, 야! 아니, 왜 그러냐고! 야, 야, 야, 너. 너, 너, 너, 너, 너, 들어가! 아니, 왜, 왜 트라이 나는 거 도대체? 이거 내가 넣을까? 아니 왜트라이를 아니 진짜 어, 뭐. 자 눈사때 찍어주도록 할게요 어.. 정글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최대한 땡겨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먹었어요 먹었으면 됐어요 자 좋아 이개고랑지를다 얼려버려 얼려버려서 동면에 들게 하자 동면 기술 죽어이 자식아 아이 진짜 요시기술 너무 싫어 죽어 제발 죽어줘 아 진짜 진짜 죽어 제발 하하하 <웃음> 저도 요시기술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 싫습니다 진짜 너무 싫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제발 저리가. 저리가 이 자식들아. 죽어 제발. 죽으세요. 어 이거 빠질게요. 힘드네. 아 진짜 힘들다. 날 그냥 냅둬줘 이 자식들아. 먹지 못했어요. 자, 됐습니다. 눈보라 찍어주고요. 이제부터 조금 다를 거예요. 자, 나이 딜이, 일단, 눈보라 찍으면서부터 데미지가 세거든요. 일단, 파이어로, 이거, 파이어 내려 찍면 찍는 거, 찍는 거를, 자, 뒤에 엄청 세지? 오, 어, 이쯤 가. <웃음> 아이 찍으세요. <웃음> 야, 이거, 이거, 이거 먹혀 먹자 먹어야 돼. 먹었나요? 먹었나요? <웃음> <자>, 나나 <나이틀> 이제 먹었어. <웃음> 어디가? 어디 있지? 여기 또 있지? 청소해보 자식! 죽어! 이걸로 <웃음> 입주도록 하고요. 궁극기를 배웠습니다. 살짝! 아, 이쪽이구나. 아래도 내가 피해주고요. 어, 뭐라 어, 궁극기! 죽어! 죽어! 얼음붙어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어 너도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벽궁아 잠깐잠깐 왜졸로 나가냐? 아아네 잠만 보 죽는다 잠만 보 죽는다 우리 맘보가 나도 죽는다 아! 자 이쪽에 설치하고 벽궁 나이스 둘못 가게 막습니다 못 가게 막아요 나이스 아 대성 이거를 여기 쓰고 이렇게 맞춰갖고 저 구멍 안에 넣어놓는 게아 진짜 잘해야 돼요 이거를 잘하시면 평탄 아이템보다 아 진짜 좋습니다 자 지금 레벨업을 해야 돼 레벨업을 그렇게 해야 돼 레벨업 못하고 있어요 제가 무리했죠 무리했죠 한가지에서 무리했죠 아 죽어! 아 죽어 이거에아 죽어 됐어 됐어 레벨업 빨리 12렙 찍고 우리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뭐야 돼요 뭐야 돼요? 자 깨고락지가 내려올 텐데 자 나이스! 이거 이거 잡으면 되거든요? 내가 너무 일찍 들어갔나봐 <웃음> 내가 너무 일찍 들어갔나봐 쳐야 돼 이거 쳐야 돼 이거 쳐야 돼 나이스! 자 먹었어요! 자 위쪽 가서 아하 궁극기가 없는데? 딴게 문제가 아니라 궁극기가 없는데? 이거 없어도 될까? 아니야 있어야 돼 자, 개구락지 자, 반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아니! 아, 나 진짜 왜 나만 노려? 아, 이 썬더. 선더, 순덕이 봐야돼. 됐어요. 자, 1분 동안 됐는데 너로는 갈수 없고. 일단 너로 올 거란 말이야. 그래 나는 방어를 하러 가자. 자, 죽은 사람은 여기서. 자, 막을게요. 아, 그래도 어시 많이 했으니까. 자, 이것도 충분히 잘했습니다. 충분히 잘했다. 아니, 뭐해 진짜 나이스! 나 충분히 잘했어, 나 충분히 잘했어요. 이거, 근데 솔직히 전 정글러의 캐리가 컸습니다. 자 계속 어 이럴 때 따라가지 않아 주는 게 방법이겠군요. 나가지 않습니다. 자벽 만들어주고, 자 계속 때려줘요. 자 나이스. 어, 뭐하니 멍멍이? 어쭈공. 아, 그러시고 나 주세요. 아주 그대연. 아이고 쏙. 안 되지. 자 정글러님의 캐리로 이겨버렸답니다. 아 뭔가 나한게 없어. 자,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 정도 넣었어요. 어, 나쁘지 않아요. 이겼던 반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 7천. 아, 이 정도도 뭐 그냥 어 소소하다. 어, 확실히 전에 띠띠베를 썼던 평타 나인테일보다 확실히. 실하게 일단 괜찮아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메타상 다른 딜러들에 비해서 너무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이게 지금 딜로 찍어누르는 메타 딜찍류 메타가 모든 원딜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루카리오, 제라오라, 그리고 앱솔 파이어로, 기굴린자 이렇게 다섯 마리가저 포켓몬들이 들어오면 은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딜찍류 메타에서는 이 정도가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